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밤이고요 오늘 낮에 어, 그동안 그 입주권을 단독 명의로 매수하셨던 분이 어, 공동으로 이제 계약서를 바꾸게 되면서 그건 이미 철거가 다된 그런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 계약일이 8월 12일 이전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 다시 이제 실거래 신고를 해제를 하고 다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일자가 이제 어, 실거래를 다시 신고하는 날로 변경을 해서 하게 되는데, 기준일이 8월 1 0일이 넘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물론 그분은 부산에 계셨고, 이주택, 이주택 이내였기 때문에, 뭐, 날짜가 전이나 후나 별반 차이는 없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짚어드리면서, 어, 어머나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른 집을 하나를 더 사신다 그러면 이 취득세가 나중에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걸 유튜브에 한번 짚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 봅니다 어, 제목을 이렇게 취득세가 헷갈려 철거된 조합은 입주권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것은 취득세 주택에 입주권도 포함된다는 이 사실을 한번 짚어 봐 드릴까 합니다 어, 보시면 요 조정대상지역에 이렇게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어, 비조정지역에 서울에 집 하나 가지고 계시고 이분이 부산에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한다 이럴 때는 2주택제까지는 그냥 기존 세율이에요 6억 이하면 그냥 옛날 세율 1에서 3% 사이 어, 근데 3주택제부터는 중과가 되겠죠 근데 요 2주택제 집을 사더라도 어. 그 순서를 바꿔서 부산 거를 먼저 사고 먼저 샀어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에 있는 이제 두번째 집을 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미 1주택 가진 상태니까 서울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바로 8%죠 3주택 이상은 12%가 될 것이고 집 하나만큼은 주택에도 유리하게 이게 되어 있거든요 중과되는 그게 어, 비조정지역은 이렇게 2주택까지 그냥 중가 안되고 조정지역은 중과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2주택일때부터 중가 3주택일때부터 바로 12% 부산은 하나 더 느리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음,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소양님, 분양권을 뭐 언제 언제 샀는데, 어, 이거 가진 상태에서, 어, 뒤에 있는 네온 롯데 캐슬 레전드를 한채더 살려고 하면, 취득세가 이게 뭐 8%입니까? 4%입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1에서 3%입니까? 막 질문들을 하세요. 어, 그, 그에 대한 답변을, 어, 요거, 정부에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이게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막 헷갈리던 것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1 0가지 질문에 대한 1 0가지 대답 이래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어, 국세청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고요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백문 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이래 가지고 나와 있어요 어, 제가 오늘 출력을 짝해놨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 자료입니다 보이나요 요 데이터입니다 어, 이 데이터를 어, 한번 국세청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다운받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기 이제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알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거기 에 적혀 있기를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이걸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이 안 됐죠. 그죠? 건축물 대장상에 어, 보통은 업무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을 샀는데 이제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주거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는 그냥 취득세가 4%입니다. 뭐 농특세 이것저것 다납고하면 4.6%까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어, 오피스텔은 내가 10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 하나 산다 취득세 얼마라고 해요? 그냥 4%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취득세 주택수를 계산을 할 때는 한 세대를 기준으로 그 집이 집을 총그 세대가 집을 몇개가질수 있는가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를 살때 어, 취득세를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러 갈때 잠금서류에 옛날에 없던 가족관계 증명서를 때가 오라 하죠. 그게 세대 기준으로 집이 몇 채인데, 몇 채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각각 자기 위주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가지고 가셔야 돼요. 잔금칠 때. 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1세대 범위는 어디까지를 보느냐 했더니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그 가족을 그냥 지득세 볼 때는, 어, 1세대로 봅니다. 단, 단을 잘 봐야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어, 이럴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서 거주하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를 하는데 어,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30세 미만 자녀는 결혼을 안 했으면 소득이 있더라도 다 포함됐죠. 지득세 그 세대수 카운트할 때 근데 이제는 조금은 바뀌었어요. 조금 바뀐 게 어, 조금 바뀐 게 소득이 있으면 이제는 이렇게 좀 빼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죠.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월 175만원 정도가 1인 가구 중위 소득이네요. 요거에 40%니까 한 얼마 정도 되나요? 계산해 보면요. 175만원 곱하기 40% 70만원 정도입니다 한 70만원 이상의 어, 소득을 유지를 하면서 어, 주소가 독립이 되어있으면 포함을 안해준다 이 말입니다 단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어, 걔가 뭐 유튜브로 1억을 번다든지 뭐 그런 꼬마가 하나 있었죠 애기가 어, 그럴 경우에는 부모 세대에 포함이 된답니다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어, 그 다음에 5번 부모님을 동거 복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과한 경우에 어 그걸 다주택자로 보고 지득세도 막 8% 12% 중과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어 자녀의 세대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대요 동거 복양으로볼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복양하기 위하여 합과한 경우에 그럼 64세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 그거는 주택수 포함이 되네요, 맞죠? 한 30세 이상의 자녀, 그다음 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아까 월 70만 원 이상의 중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를 봐준다 이 말입니다. 동일 세대 볼 때. 어,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집한 채를 사이좋게 그냥 반씩, 반씩 가지고 있다. 요거는 그세대일 1주택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다른 B주택을 샀어요. 또 공동으로 요렇게 요렇게 삽니다. 그럼 이번, 두 번째 주택으로 봐준다. 이 말입니다. 네개의 주택이 아니고. 근데, 요렇게 반반 가지고 있는데, A, 어, 신랑은 다른 C라는 주택을 다른 사람하고도 공동 가 있고, 그 다음에, 각시는 또 T라는 주택을 또 다른 사람하고 반반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건 두 채로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상속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이럴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 개실로부터. 어, 상속 개실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건 없는 걸로 치고 그냥 1주택 세율을 적용을 한다 되어 있고요. 어, 그러면 거기에 조합은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어 이것도 다 주택수에 포함은 되는데 마찬가지로 5년 안까지는 다른 집처럼 똑같이 주택수에서 빼준다 이 말입니다. 집만 뭐 5년간 봐주고 뭐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아예 처음부터 주택수 안 들어가느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근데 혜택을 5년간 빼주는 걸 그대로 적용해준다 이 말입니다. 5년이 지나서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5년까지만 봐준다 했으니 5년 지나면 바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상속은 주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계실 수 있죠. 대부분. 그럴 때는 상속 지분이 제일 큰 사람한테 주택수가 카운트가 되고 어, 지분 반반씩 딱 가져갖고 뭐 아들, 딸이 두 사람밖에 없어서 반반씩 똑같이 가졌어요. 그럴 때는 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장남, 장녀한테 집이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를 산정을 할때어 1억 이하는 제외를 하거든요. 공시가격이. 근데 여기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도 1억 이하면 빼주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도 이거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되었냐면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하고 들어간답니다. 들어간답니다.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구역 지점 딱 됐다. 그 아직 집이다. 관리처분 전이다. 그럴 때는 그냥 집입니다. 그죠요렇게만 놓고 보면 입주권이라고 하면 근데 뭐그 그 전에는 집이니까 당연히 어, 뭐 물을 나아안 하네요. 집이니까 당연히 포함되고 관리처분이 나서 입주권이 됐어요. 어, 이럴 경우에 이게 아주 작은 거예요. 뭐국유지에 무허가 뚜껑 이런 걸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격과 아무 상관없이 다 주택수에 집어넣는답니다 근데 오피스텔의 경우에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해서 빼준대요. 이거는 집처럼 봐주네요. 오피스텔은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감정평가, 집값, 공시가격, 천만원짜리. 어떻다고 해, 입주권.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도 집주택수에 들어가네요. 맞죠? 언제 산 것부터 요 이거는 8월 10일 이후에 산 것부터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및 입주권도 지득세 중과가 되는지. 그게 그러니까 세 번째 집이거나 지방에. 어, 수도권이나 저두개 가열지구 조정지역에 이 주택에 해당되는 게 분양권이거나 입주권일 때 중과가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럴 때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니죠. 그런데 입주권은 과세됩니다. 그그 되는 것은 뭐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현재 부과 중이죠. 어, 그럴 때는 나중에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의 취득세가 이제 부가가 되는데, 요 때도 요 입주권은 원시 지덕이기 때문에, 어, 85 이하는, 85제곱 이하는 농특세 포함해서 2.96, 85 이상은 농특세 포함해서, 농특, 아니, 아니,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2.96, 그 다음에 85 이상은 농특세까지 포함해서 3.1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분양권은 나중에 등기 칠때 만약에 그게 수도권에 있고 2주택제다 그러면 8%가 되겠죠. 이 2.96, 3.16 적용되는 게 아니고 바로 8%가 적용되는 걸로 압니다. 입주권은 대신 철거된 거살때 그때 이미 토지세율로 4.6을 미리 낸게 있습니다. 그렇죠? 입주권은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2020년 5월 15일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7월 15일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정려 그랬을 때 중공이 올해 말에 중공으로 이제 취득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취득세율 얼마냐? 이래 물었습니다. 이건 기준이 7.10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분양권 7.10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 여기에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7.10 대책 전후 어, 그럴 때 A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2000, 2020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규정이 취득세는 어쨌냐면 4주택제부터는 4%였어요. 3주택까지는 그대로였고. 그래서 4%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b 경우 7월 15일 이후에 넘긴 B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정리한 B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4주택 중과세율 12%네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분양권이라도 이렇게 주택에 들어가고 뭐 개성된 걸다 적용한다 이 말이네요. 음, 분양권인데 취득을 이때 하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 12월 31일에 하기 때문에. 어 그다음에 어, 올해 8,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및 업무용 키포인트가 그요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업무용을 그거를 8월 8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가 원래 오피스텔은 뭐그 자체를 이렇게 살 때는 그냥 4.6이에요 그죠 언제 샀던지 간에 근데 그 오피스텔이 다른 집을 살때 주택수에 얘가 머릿 수를 하나 차지하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어요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에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사기를 어그 이전에 샀을 거니까 그럴 때는 주택수에 빼준대요. 나중에 주거용으로 이렇게 바꿔도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거는 빼준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하면 어, 8월 12일 법 개정이 언제냐 이 기준일이 2020년 8월 12일이 법 개정 기준일입니다. 그죠? 이법 시행 이후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지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지득한 거라서 안 들어간답니다. 응, 벌써 끝났어요? 응? 너무 간단하게 끝났네요?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짧게 찍었는데요. 어, 건물을 철거한 입주권 8월 1 2일 이후에 산 거는 분양권, 그조합은 입주권은 어떻게 해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8월 1 2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에 철거됐으니까 아싸 주택수 제외한다 이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됐죠? 여기 여기 나와있네요. 8월 12일 이후 신규 지득분부터 적용. 분양권 입주권도 지득세 중과되는가? 이랬더니 요 유예 산거는 중과가 된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1억 이하는 어 제외한다 돼 있었고.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1억 이하는. 그다음에 어 상속된 거는 5년 이내까지는 주택수에 안 넣어 줬고요. 65세 미만 부모님을 모실 때 동거 합가 그다 포함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 정말 사소하게 놓쳐서 세금이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양무지게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